네, 안녕하세요. 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쭉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 파라메터 불러오고 출력하고 그런 것도 알아봤고 컴포넌트를 붙이고 또 떼내고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트랜스폼을 시키고 로테이션, 스케일, 포지션을 다시 바꿔보고 그래서 오브젝트를 생성도 해보고 지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오브젝트에서 다른 오브젝트로 그 함수를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컴포넌트를 가지고 뭔가 개발을 하고 뭔가 알고리즘을 짜고 시각화를 시킬 때 계속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계속 설명드리지만 여기 콘솔을 찍어서 어떤 숫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제 디버깅 툴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이죠 화면에 뭔가를 그리는 거. 야 그래서 이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데이터들을 화면에 그리면서 우리가 짜고 있는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 중간 중간에 그 과정들을 뜯어가지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정말 중요한 도구죠. 디버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 지금 디버그 디지모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전 더블 클릭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뭐 메인 카메라, 디렉셔널 아, 라이트, 메인 그 MT 텅 뒤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 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캡슐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어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냐? 엔트리 포인트부터 보면 되겠죠. 메인을 클릭해가지고 스크립트 하나 컴포넌트가 어태치되어 있죠. 더블클릭을 해서 이제 비주얼 그 스튜디오 코드를 엽니다. 네, 우선은 여기 지금 디버그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즈모라는 게 하나 있죠. 두 개가 좀 달라요. 예, 네, 우선은 우리가 디버그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기 특별히 그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그 디버그에 대한 문서가 도큐멘테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개발할 때 어떤 쉽게 디버깅하는 메서돌로지를 클래스 안에다 패킹을 해놨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뭐 어설트 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도 만들 수도 있고요. 어 특별히 라인, 레이, 벡터 같은 것도 보여줄 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쓸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계속 그이이 이 로그를 계속 써왔죠. 숫자 같은 거 찍고 문자 찍을 때 그렇습니다. 자 일단 돌아가고요. 돌아와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벡터를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벡터를 어 벡터는 당연히 그 유니티 클래스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벡터를 1,0,1, 3,3,3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어, 레이로 비주얼라이저 시켜보죠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들어가 보게 되면 잠시만요 메인을 클릭을 한 다음에 얘가 지금 엄한 데가 있죠 제가 0,0,0으로 바꿀게요 다시 메인을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보죠. 여기 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플레이를 시켜야 되나? 이거는 보죠. 일단은 제가 플레이를 시키니까 예, 이제 하나 나왔네요. 오케이. 자, 이제 디버그가 된 라인 이 하나 그려진 거죠. 여기는 게임 화면에서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메쉬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화면에 그려지고 여기 우리 지금 그 씬뷰에는 어, 이렇게 디버그나 그기지모를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은, 자, 아,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이게 뭐냐면, 라인 하나 그려졌는데, 벡터 0부터 벡터 1까지 갔죠? 그쵸?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z인데, 제가 x랑 y랑 플립, 플립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다른 캐드 시스템에 비하면. 그래서 이게 1 1마에와 있는 거죠. 예, x1, z1, y는 0로 y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3, 3, 3을 가는 게 레이예요. 레이. 예, 네. 이게 레이예요. 그러니까 벡터 지로가 기준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벡터를 보내는 거지. 이게 레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 라인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라인. 라인은 어, 이 a 벡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드지 월드. 1, 0, 0의 월드 좌표랑 3,3,3의 원리 좌표에 두 개의 라인을 이어서 라인을 그려주는 거고 레이는 이 좌표에서 상대적으로 3,3,3을 가는 어떤 디렉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보죠. 세이브 시켰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이게 아까 3,3,3 간계 아마 이거겠죠. 제요 예, 요거고두 번째는 두 개의 포인트를 연결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정도는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이 돼야 돼요 왜냐면 디자인 스크립팅을 하다 보면 은이 벡터가 1D, 2D, 3D 이런 숫자들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늘고 어, 실력이 는다기보다도 그래야지 좀 정상적인 그 코딩을 할수 있지 않나 디자인 스크립팅을 짤수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뭐 첫술에 배부르진 않겠죠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꾸준히 하시라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좌표계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서 지금 여기, 그쵸? 그렇죠? 1, 1, 0이었죠. 여기서 어 이제 3, 3, 3을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랑 연결해 주는 거죠. 이게 레이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좀더 좋은 방식으로는 이게 X, 그 다음에 파란색, 이게 Z, 그 다음에 녹색, 그래서 이게 이제 Y축.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랑 여기에 있는 애랑 연결한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이제 레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라인은 정말 간단하죠. 그냥 이 숫자를 그냥 리터럴리 그 공간에 뿌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있다 친다면, 어 여기가, 여기가 그첫 번째 거, 1,0,1이고요. 그 다음에 3,3,3이 뭐 여기다라고 하면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죠. 예. 네. 월드, 월드고, 하나는 시작해서 거의 상대적인 걸로 간다. 그런 관점을 보면 됩니다. 어, 됐고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을 어, 벡터화 시켜가지고 보는 거죠 하면서 되게 중요합니다. 디버깅 할 때. 예. 그럼 이번에 이제 기지모를 그려보는데 지금 기지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페셜 해요. 왜냐면 딱 봐도 어, 지금 이게 업데이트해서 안 되잖아요. 이거 만약에 여기서 실행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지모온 드로우 기지모스에 그 함수 안에다가 선언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또 컨트롤 l 키 눌러서 한번 h e 파일 한번 열어보죠. 보면은 여기 뭐 컬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도 있네요. 뭐 큐브도 그릴 수 있고요. 뭐 아이콘, 라인, 더 다양한 메소드가 여기 있네요. 한 번씩 다 해보시고요. 일단 우린 여기 있는 이그 젠플 보죠. 벡터 두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특별히 이 스태틱에다가 컬러를 이제 빨간색으로 줬고요. 그다음에 네, 만들어라. 동일하죠, 이렇게. 그다음에 라인을 하나 그렸고요. 두 번째로는, 아, 하나씩 보죠. 예. 보고, 라인 하나 그린 거 먼저 보고 오죠. 이건 아마 제가 기억할 땐 이거 플레이를 안 시켜도 나와요. 예, 지금 제가 플레이 시켰고, 플레이 안 시켜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라인이 하나 그려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스피어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블루로 해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기 전에 컬러를 먼저 생성과 적용을 해주는 거죠. 블루 컬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를 이제 그리는데 가만히 마우스 올려놓고 보면 첫 번째 위치, 센터랑 레디우스 보이죠. 0.23의 레디우스고 벡터, 지금 이제 벡터 지로니까 여기 라인의 시작점에 0.23짜리 사이즈의 그 스피어가 하나 생기겠죠. 저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유니티에 들어가 보면 아마 이것도 이제 기즈모니까 바로 나오겠죠 예, 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브라는 게 있네요 큐브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스 올려놓고 보면은 센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주면 된다 해가지고 지금 센터는 이제 지금 여기 라인의 끝에 점두 번째 점이 와야겠죠 이게 재밌는게 뭐냐면은 사이즈인데 벡터로 주라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스케일이야 스케일 1,1,1을 주면 은 사각형이 나오겠고요 1, 그 다음에 0.5로 좀 약간 스퀴지된 사각형이 나오겠죠. 어느 축으로? Y축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각형 박스인데 높이가 높지 않은 박스가 나오겠죠. 저장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사각형이 나왔는데 높이가 높지 않은 이런 박스가 나왔죠. 컬러 만 살짝 바꿔볼까요? 컬러를. 가 이렇게 해주고. 보기 편하게. 어떤 컬러를 해볼까요? 쭉 내려보면 뭐 컬러가 많이 있죠. 어, 사이언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보면 사이언 컬러로 바뀌어 있겠죠. 이건 기지모기 때문에 어, 따로 우리가 렌더링을 안 걸어도 아주 편하게 디버깅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포인트 그리드를 만들고 이 그리드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은 어떤 색깔을 어떻게 바꾼다든가 사이즈를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라피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가 있고 비주얼라이제션도 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일일이 다 메쉬로 만들고 막 하려고 러면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도 혹시 뭐 마야 이 스크립트라든지 뭐 맥스 스크립트라든지 라이노 스크립트 생각하시고 메쉬를 유니티에서 그리잖아요? 그러면 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니티는 그런 툴이 아니에요. 게임 엔진 툴이기 때문에 메쉬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의미를 보면 되게 되게 좀 뭐랄까요? 좋지 않아요. 막 쉐이더도 해야 되고 막 벌텍스 일일이다 만든 다음에 다 메쉬로 만들어줘야 되고 손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 나중에 이제 같이 공부하고요. 어쨌든 이 기즈모라는 거는 그런 거 없이 바로 박스가 만들어지고 바로 원도 만들고 라인도 만들고 플레이 시키지 않아도 리얼타임으로 되죠. 네, 굉장히,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컬러를 또 만들어줘 보죠. 자, 이번엔 사이언 말고 무슨 컬러를 해볼까요? 어, 그린 해보죠. 지금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이제 유추해 유치, 보세요. 딱 보면 이제 어 래퍼가 있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디스가 있겠죠. 아 여기 있구나. 퍼블릭이니까 밖에서 오브젝트 갖고. 왔... 구나라고 알수 있고, g 컴포넌트면 아면메쉬 필터를 가져오는 건데, 메쉬필터에 Shared 메시하게 되면은 이 실제 그 게임 오브젝트의 메시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 이 Shared 메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3DS Max라든지 마야에서 3D 오브젝트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메시 덩어리들이 사실 이 Shared 메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그 메시 자체를 갖고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주라고 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일곱 개 만드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운 다음에 커마 치고 이렇게 내려봐요. 그럼 이제 여러가지 만드는 방법들이 있죠. 일단 예. 그럼 그러하고요. 저는 이제 0,0,5에다가 위치시킬 거예요. 이 레퍼런스에 있는 메시만 따로 뜯어 가지고 와이어로 이제 드로잉을 하는 거죠. 그린 컬러로 함께 포지션은 여기다가 위치시킬 거고요. 어.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여기가 이제 레퍼런스 메시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어프레임도 빠르게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볼수 있다는 라게 이제 장점인 것이죠. 어, 여기 있는 이제 도큐멘테이션도 들어가 보시고 예제 같은 것들도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어, 쓸수 있는지 또 이거 말고도 다른 예제가 뭐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야지 이제 실력도 늘고 아, 유니티의 문법이라든지 생태계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권장해 드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뒤에 갈수록 어떤 디자인 스크립팅이라든지 뭔가 화면을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야 될때이 기즈모와 디버그를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특별히 유니티같이 조금 언 n f r 리한 사실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다른 틀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버그와 기즈모가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개발을 할수 있다. 디버깅도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짰던 코드들을 어, 그때그때 이렇게 시각적으로 화면에 그려가지고 제대로 짜고 있는지 확인도 할수 있고요. 디버그 기즈모 비주얼라이제이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